안녕하세요. 주식을 시작한지 약 3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에 1개월쯤 모의 투자를 하고 바로 실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원래는 좀더 모의 투자로 연습을 할 생각이었지만 어쩌면 지금이 바닥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대세 상승이 시작되었을 때좀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모의 투자 때 조금 공격적으로 저가주를 노리는 편이었기에 실제 주식투자에서도 절반씩 나누어 반은 우량주에 반은 급등주에 투자했습니다. 시장이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량주로 꾸준히 수익을 먹고 그 범위 안에서 급등주에 던지 떡밥을 적절히 손절하면 크게 손실은 보지 않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물론 세력주는 언제든 한방에 골로 갈 수는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초보가 급등주에 손을 댄다는 건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일이기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매집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평단가도 확인하고 과거 급등 패턴과도 맞추어 보고 유중 물량의 출애 시기 등도 고려했습니다. 물론 거래량 변화도 꾸준히 체크했습니다. 우이 좋았는지 거의 바닥권에서 잡은 종목이 1차로 급등을 하고 차익 실현 후 하락하는 걸 반등까지 잡아 다시 조금 남기고 폭락 이전에 성공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수익률 30% 정도를 달성하고 그 다음 급등주가 무엇이 있을까 확인할 때까지 저금하는 느낌으로 다시 우량주 쪽에 모두 넣었습니다. 이젠 약간의 현금을 제외하고는 우량주 한 종목 비중이 90%를 넘은 것이죠. 그런데 아직 초보라서 결산을 앞두고 기관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뺄수 있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정폭이 예상을 벗어나서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해서 매도하고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수량을 늘려서 재매수했습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 거의 평단가도 손실 이전까지 돌려놓고 이제 내일 팔기만 하면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이제까지 오른폭도 컸고 여기저기서 미국 증시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튼 초보 입장에서도 충분히 조정을 예상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종목이 거의 패턴상 동시호가 시작하고 30분 정도 크게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바닥 타지고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날 동시호가 때 살짝 오른 틈의 물량을 70%쯤 처분할 생각이었습니다. 아침에 보니 정말 다우도 급락했고 조정이 오기는 올모양이더군요. 예상대로 가격이 올라서 물타기로 낮춰놓은 평단가보다 2에서 3호가 위까지 올랐습니다. 딴에는 분할 매도를 하겠다고 조금 털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평단가 비슷하게 갔습니다. 또 조금 털었습니다. 잘하면 조정을 적게 받거나 오히려 좀더 오르지 않을까. 순간 판단이 흐려지더군요. 아차하는 사이에 주가는 쭉쭉 미끄러져 폭락해버렸습니다. 3호가 정도 아래에서 다시 소량을 털었지만 순식간에 빠져버린 주가 때문에 차마 더 매도를 못하고 심지어 중간쯤에 소량 매수까지 해버렸습니다. 결국 70%는 털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20%도 못 팔고 그대로 물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초보가 고위험 급등주로 나름 대박을 치고 우형주에 넣어서 절반이 넘게 까먹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속이 쓰리더군요. 그래서 주식 사이트를 통해 이번 조정이 얼마나 갈 것인지 성격이 어떤지 파악하고 종목 게시판도 좀더 꼼꼼하게 보고 무엇보다 기관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외국인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지 사들이는 추세지만 증권 쪽에서 상승기에 사들고 있던 물량이 너무 많이 그것이 일시에 쏟아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못해도 2월 3일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 미사일 문제도 있으니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우선 현금 확보를 해야겠다. 지금 손실을 봐도 조정 끝나는 시점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운은 또 급락했습니다. 조정이 끝났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조금 오르더군요 다행이다 생각만큼 크게 손실은 안나고 털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20%쯤 털었습니다 어제보단 과감하게 더 올랐습니다 다시 20% 털었습니다 좀 기다리니 꼭지를 찍고 다시 시가 근처로 가더군요 역시 아침에만 반짝하는구나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다 털었습니다 그렇게 홀가분하게 털고 이제 조정때 주가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하고 나름 과감히 손절한 걸 뿌듯해 하는데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막 오르더군요. 어... 하는 사이에 어제 손실분을 절반 이상 메꿀 만큼 올라서 보압세로 돌아섰습니다. 판 다음에 오른 주식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기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어제의 실수는 분명히 복귀하면서 팔려고 마음먹었을 때 작은 반등의 망설인 것이 원인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실수는 안할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엇을 잘못 파악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제의 폭락이 미증시의 악재가 선반영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오늘도 미증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과연 조정이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로 며칠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만, 만일 이대로 반등해버린다면 크게 후회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의 경우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초보인 저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탈기 전에 시장 분위기, 최소한 같은 업종의 전반적 분위기라도 살폈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물쭈물 하다가 어제처럼 폭락했다면 또 더욱 손실을 보지 않았을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은 하루입니다. 아직은 앞서 급등주로 벌어놓은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수익률은 플러스라는데 작은 위안을 삼아봅니다. 초보가 주식을 시작해서 수업료로 큰 돈을 깨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니까요. 그래도 앞으로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조언이라도 구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웃음> 실패담과 성공담을 공부하고 얻은 것 저는 만 2년의 주식 투자 경력을 가지게 되는 투자자입니다. 투자 시작 전에는 주식 투자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잘하던 못하던 주식으로 먹고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니 이런 것을 두고 아이러니 하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펀드 몇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저의 종목 모두 하나같이 수익률은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펀드를 모두 해지하고 직접 주식 투자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보아온 주식 투자였기 때문에 두렵기만 했었지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실패담과 성공담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실패했으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 분석이며 기술적 분석 등 정작 진짜 주식 공부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에 공부를 하였고 주식 시작 전에는 이러한 전문적 공부보다는 실패담과 성공담을 열심히 봐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투자 초보 시절부터 얻었던 것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폭락시는 손절 하락 후 저점에서 매수했는데 더 하락할 때는 물타기 이것이 저의 투자 기본 좌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언급했듯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에는 기본적 분석법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분할 매매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점과 저점 판단의 확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까 고점에서 매매에 들어가는 시점 저점에서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인가 등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그 기준들이 설정은 됐지만 그러나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손실은 아니지만 수익이 너무 보잘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자신감을 갖게 된 근거는 작년에 절벽과 같은 폭락 시점에서도 손실보다는 기회로서의 효과가 더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만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면 저도 고수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는 상승은 하락의 준비이고 하락은 상승의 준비라는 것이 그동안 제가 경험으로 얻은 천리이고 그 움직임을 잘 이용하면 시장은 나에게 수익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